안녕하세요 마스터크레스 f x 의 이양호입니다. 자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엔트리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어,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사진은 어, 멤버 공지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린 셋업입니다자 호주 달러 4 시간 차트인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이 같은 경우에는 제 하단을 보시면은 자 호주 달러 4시간 차트입니다 아직 매수 방향으로 서포트 유지가 될때 그리고 낮은 시간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을 때 매수로 진입을 하여 거래를 합니다 라고 제가 3월 31일 날어 제가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업트렌드 이 추세선을 상승 추세선을 타면서 서포트 터치를 할때 계속해서 추세선을 따라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아주 간단한 아주 간단한 셋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, 이게 비포이고 f 프터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? f 프터입니다자 화질이 그렇게 지금 좋지가 않는데 어, 호주 달러 1시간 차트 60분 1시간 차트인 거볼 수가 있고요 f 어, 프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입 후에 타깃이 맞은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진입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호주 달러 1시간 차트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찾아 할 세럽은 매수라는 것을 어, 높은 타임프레임을 이제 분석을 했을 때 한눈에 알았구요 어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서포트 구역이 될 수가 있다는 라 것을 저희는 이제 어,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어, 공지방에서 그리고 강의에서 다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구요 자 그리고 이 부분, 이 부분 보시죠 자이 서포트가 유지가 된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 위로 브레이크 아웃이 나왔을 때 저희는 이제 엔트리를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어,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을 잡아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. 그래서 보시면은 브레이크 아웃이 나왔을 때 여기서 엔트리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아주 좋은 아주 좋은 간단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이게 제가 잡은 정확한 엔트리는 아닌데, 제가 잡은 정확한 엔트리는, 보시면은, 트렌드 라인을 저는 이렇게 잡았죠. 그래서 이걸 좀 수정을 해준다면은, 네, 여기네요. 이렇게. 그래서 제가 잡은 엔트리는 여기가 되겠죠. 이런 식으로. 자, 이런 이제 1대 2.32의 이제 손익 비율, 어, 이 거래를 하였고요 보시면은 더 계속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, 트레이더로서 해야 할 것은 여기서 조금 더 갔다고 후회를 할 것이 아니라 이큰 움직임의 일부만 가져가도 아주 중 어, 아주 좋은 성과를 내었다고 볼 수가 있기에 큰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을 해서 수익을 챙기셨으니까 걱정 말고 다음 트레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엔트리 를 잡을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셰프엔인데 여기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어,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셋업이구요 현재 가지고 있는 거래입니다 자 여러가지 엔트리 를 어, 가질 수가 있어요 세가지 엔트리 잡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번째는 이제 이 서포트 매수 기준이에요 서포트가 유지가 될때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한번 잡을 수가 있었고요 스타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자 두번째는 이제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을 때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할 수가 있겠고요. 바로 이것이죠. 자,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을 때 매수를 또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 코렉티브 스트럭처 이것에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을 때 여기서 엔트를 여기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좀더잘 보이게.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되겠고요. 두 번째, 그 다음에 세 번째. 이세 가지의 엔트리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서포트가 유지가 되었을 때, 두 번째는 브레이크아웃, 세 번째는 코렉티브 스트럭처의 브레이크아웃. 브레이크아웃 이후의 추가 브레이크아웃을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장단점이 있어요. 자, 첫 번째 엔트리 장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아주 빠른, 방향이 맞다면 아주 빠른 이제 엔트리로 인해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것. 자,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컨포메이션을 가지고 내가 거래를 할수 있는 것. 자, 세 번째는 조금 더 느리지만 은 브레이크아웃에 이어 추가적인 브레이크아웃을 기다렸기에 오히려 더 좋은 근거를 가지고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자, 첫 번째 거래 이 진입 시점이 빠르기에 거래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컨펌이 하나도 있지만 은 이런 식으로 제가 보시면 은제 엔트리가 여기였죠. 보면은 이 밑에까지 거의 스탑 맞을 뻔 했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드로우다운 조금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자 세번째 단점은 코렉티브 스트럭처의 브레이크아웃이 조금 더 높이 나와 버린다면은 내 손익 비율이 짧아질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한 정답은 없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추셔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